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통지가 내용증명 및 등기발송한 것이 아니라면 질병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나 2234, 2016가단 512372료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, 쟁점, 이사권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사권 보험계약이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 치료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. 갑 제4호증 을제4 제4, 7 8호증의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안내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에게 해지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또한 통상적인 경우 해지 통지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안내문은 내용 증명 우편이 아닙니다. 만약 피고가 해지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금감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었다면 피고는 금감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. 그렇다면 결국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에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. 추가 판단 진료기록 감정위가 망인의 뇌출혈 양상과 과거력, 고혈압 약물 치료 중에도 혈압이 매우 높았던 과거 의무기록지를 보았을 때 고혈압이 망인의 뇌뇌출혈 발생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위 특별약관 각 해당 조항 규정에 비추어 위 조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에서 해당 질병의 의미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,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뇌출혈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혈압을 포함하여 뇌출혈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는 모든 질병을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습니다. 위 특별약관 각 해당 조항을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위 특별약관 각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질병은 이 사건, 보험,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뇌출혈 및 뇌실질 내 출혈과 동일한 질병이거나 동일한 질병에 준하는 정도로 뇌출혈 발생에 유일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. 또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생전생활습관 및 병력, 뇌출혈의 가족력 등을 알기 어려워 진료기록 감정위의 위소견 내용 및 망인의 기존 질환 인 고혈압 치료 전력만으로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뇌출혈 및 뇌실증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. 따라서 위인정사실과 을 제25호 증의각 기재 및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에게 고지의무에 해당하여 고지하지 않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망인의 고혈압이 위 특별약관 각 해당 조항에 규정된 해당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